지금은 9시 40분입니다 제가 근데 장바구니에 전공 밖에 안 넣었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싶은 교양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지금 어? 1분만 못 듣다 레걸러가지고안보 여기 근처에 있는 빈티지 샵을 오늘은 갈 겁니다 엄청 깊어 여기는 새벽에 눈을 이렇게 한 번씩 다치우는 건가? 다 녹아있네 지금 눈이 얼마나 쌓여있냐면 저희 누나 희만한 그 쌓여있습니다. 다 내려놓는 아니고 도로에서 치운 눈인데도 이 정도로 쌓여있습니다. 누나가 방을 찾을 동안 밥 먹을 것을 봐야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정식을 먹고 싶어서 피싱이와 미우렛. 네, 그래 303도 304만 원. 이거 다 해야 아이템화스템이 상장이 높네 이게 어. 아, 또 아시타가 카펫트 낸지 내고 뭐 그치게 수て츠기 난띠 아 <웃음> 지금 첫번째 방을 보고 두번째 방 보러 가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냥 반대네 근데 뭔가여기가더 밝은 느낌. 인데이게 뭐야? 이거도시다는단여기가낫다이옆방 보다는. 이거 귀가 귀가 귀가 귀가 호텔방도 내부도 통로도 괜찮은 거같은 일단 집을 다받고 아침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응. 응. 응. 어디? 아, 저기? 오늘 아침은 야요이 켄이라는 일본 정식집을 갈 겁니다 아게모노 데시오크나 치킨 남방. 가 시킨 스키야키 테이 쇼크입니다 저는 치킨 남방이랑 새우튀김 시켰습니다 이거 맞지? 버스 타고 빈티지샵 갈거예요 여기 세컨드 스트릿이라는 음. 곳은 가전 가구, 음. 생활자파, 의류 뭐 이런거 여러가지 파나봐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누나가 저를 버리고가버렸네 음. 배울거 이건 좋은거 야다가 청소기도 있 다이슨 3만원이면 그렇게 싼건 아거같 다이슨 3만엔이면 그렇게 싼건 아닌거 같네요 저희 엄마가 요새 빵모자를 빵모자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제 키가 175인데 2m 넘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제설작업한거 지금 두번째로 온곳은 난데몰 리사이클르 라는 중고샵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별게다 있네 보면은 TV도 있고 저기 양주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파는것 같습니다 <웃음> 좀 괜찮은 거봐응 건조기도 음, 된다 1,400원 음. 있잖아 새거봐한번 음. 하고 바로 내놨나 음. 보다 그런가 보다 어. 아기 아이가 대 말이. 풍선 터트리기 왜 눌러? 내가 안 눌렀다 간식 가게 아니야? 케이키야 케이키야 케이크. 여기는 가전 테리어 제품 판매하고 있는 이 소리 를 가볼 거예요. 36,000원, 22,000원. 음, 쇼파도 되고 침대도 되는 거 아니야? 별로가 이만해? <목소리> 지금 누나가 들고 있던 서류를 어디 놔둔지 몰라가지고 찾으러 가고 있어요 바보아니가 바보 눈이 한 10분 사이에 엄청 많이 내리는 것같아 보이시나요? 가자 지금 멀리 보면은 다 흰색이 다 눈이에요 눈 눈이 너무 많이 해. 어떻게 어떻게... <웃음> 어...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갔다? 아 저기 계단이다 아, 일단 저녁을 사러 이온몰에 왔습니다. 근데 저건 딸기가 무슨 백딸기? 응, 약간 그런 같은데 아, 군고구마 군고구마. 군고구마 두 개. 자서 계산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한 샐러드랑 케이크입니다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키이모군고구마입니다 내일 모바일은 는 집을 한번더볼 거다. 지금은 10시 10분이고요 할게 없어서 편집 좀 하다가 바로 자야겠습니다 아직도 누움가